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의료진과 방역단체 그외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다 털어버리시고 2021년 새해는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고산초락관을 서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신축년 새해 띠벨 운세를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본인 띠와 주변 분 띠도 한번 보면서 새 계획을 세우시면 더욱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년 운세를 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주는 태어난 년, 월, 일, 시이네 가지가 다 있어야 정확히 운세를 볼수 있습니다. 신년 운세는 띠즉 시비간지만 보고 공통된 전반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참고로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주는 음력이 기본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본인 운세를 알고 싶으면 적어도 50년 이상의 역사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2021년 말띠 에, 말띠 신축년 2021년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남녀 공통 운으로서 아, 올해는 동분서주 또는 다사다난 하겠습니다. 또 이사 매매도 어, 좋습니다. 아, 매사 속전속절로 처리하셔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좌고우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 조금 미진하더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음,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사, 변동, 외국 출타 등, 아, 많은 변화가 있겠고, 얼었던 땅이 녹는 형국입니다. 아, 옛 문서는 버리고, 아, 새 문서를 받는 온입니다. 아, 승진, 합격, 사업, 음, 기회가 왔으니 꼭 잡아야겠습니다. 아, 희망의 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용기와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일단은 바빠지고 변화와 변동이 있는 해입니다. 사업가는 활발하고 이사, 매매, 음, 외국가는 등의 운이 맞습니다종업원도 음, 바뀔 수가 있으니 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속전속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 할일 없이 바쁘기도 하지만 바쁘다 보면 쓸모있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 잠자던 싹이 새해 봄을 맞는 격이니 예, 주저하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면 성공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수에 넘쳐서 1억 천금을 노리는 도박, 주식, 비트코인 이런 투기는 배가 망신하니 순리를 따르면 성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직장 운입니다. 올해는 탁상행정 또는 단순 반복 아, 이런 직업은 견디기가 힘들겠습니다. 무역, 상업, 심지어 행상이라고 좋고 남을 어, 밑에서 구속받는 직업은 힘들겠습니다. 아, 부서도. 직원도 바뀌는 변화와 변동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낼 때는 다른 곳을 먼저 알아보고 확정이 나면 그때 결정하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항상 예기치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긴장을 풀지 말아야겠습니다. 항상 준비 상태에서 일하다 보면 횡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보다는 정신력이 더 중요합니다. 대범하게 일을 처리하면 결과도 좋습니다. 승진, 진급, 중요한 직적도 마치면 네, 올해는 명운을 거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은 줄이고 행동을 늘려야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운 입니다. 올해 건강운은 식구가 늙거나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종합 건지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아, 새로운 음식이나 아, 새로 들어온 물건에서 탈이 아, 날 수가 있습니다. 아, 신경성 질환, 위, 대장, 신장 아, 아, 아니면 신병도 어, 있습니다. 어, 환자는 서남간방과 어, 남방량을 쓰는데 에, 양방에서 해결이 잘 안되면 어, 침과 한방을 겸비하면 잘 듣습니다. 그리고 어, 머리를 삭발하거나 어, 짧게 깎고 어, 나이가 많고 어, 그리고 머리가 흰 의사가 아, 효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써도 안 들으면 예, 처방은 아, 무속인보다는 음, 약사법사가 앞서면 음, 비방이 나오겠습니다. 아 다음은 애정문입니다. 아, 올해 애정문은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면 헛수고 합니다. 좋은 사람 놓치고 구애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자녀는 가출 우려가 있으니 다독여서 좋은 길로 안내를 해야겠습니다. 아, 유학도 좋고 어, 자동차도 바꾸어도 되지만 아, 젊은 층은 예, 교통사고를 조심하시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 집수리와 어, 흙 다루는 것도 어, 좀 물어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머뭇거리지 말고, 정확하다 생각되면, 선수를 치고, 과감하게, 속전속길로 처리하면, 음, 성과가 높아지는 운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산철학관, 2021년 신축년 새해 운세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앞날에 행복과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